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후반, 뭐, 20,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데, 안면 윤곽 수술을 언제 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을지도 되게, 네. 네. 뭐,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뼈가 죽준 거에 대해서 피부가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감당을 못하는 게 이제 늘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든 뼈 수술은 어릴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수술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걸 밀어서 나이가 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린 거의 기준은 사실 이제 성장이 끝났을 때라고 보니까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2 겨울반 남자 같은 경우는 고3 겨울 이제 성장이 끝났을 때라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할수 있고 할 생각도 있고 할 마음만 있다면 어 나중에 하는 게보다 먼저 하는 게어 그런 면도 유리하고, 유리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어, 뭐 수십 년간 고민 하다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 수술을 어, 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딱 수술만 끝내지 않고 무슨 리프팅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거나 그런 걸 동반을 할때효과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신경을 덜쓸 때에는 사실 걸리면 될수면 좋다고 볼수 있어요. 저도 양악하고 저도 늦게 하는 경우에 생각하고 딱 느낀 게아 조금이라도 더었을 때 이런 신세계를 좀 느껴볼 걸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어, 고치고 가간 6개월 정도 이제 자리 잡으면 그 얼굴로 그냥 평생을 별 문제 없이 산다는 네. 없는 개념이거든요. 네. 야면융곽술과 야광수술은 장기적 후유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잘 낫고 나면은 그 얼굴로 나머지 여생을 살수 있는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고칠, 교정할 생각이 있으면 어, 그 미뤄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더 유리하다.